커플 반스 사고, 바지위다입죠 우정은 이런 게임이요 <웃음> 어, <웃음> 이쁘다. <이거> 진짜... <웃음>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삐딱하지?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나! 잘했지 <웃음> 저 오늘 뭐해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최완태입니다 저희가 통역을 해봤는데요 네. 리플이 잘될 거면 뭘 해야 될까? 리플이 잘될 거면 뭘해 술을 먹어야죠 네, 술을 먹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네. 남자들의 우정 다짐 그래서 오늘 남자들만 부르신 거남자우다나무다 우정이랑 사랑은 한끗 차이예요 오,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의 우정을 쌓아가지고 사랑으로? 유대감을 음. 깊게 하는 게 어떨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준호님, 저번 영상에 저 없을 때세 음. 분한테 찍었잖아요 음. 뭐가 그렇게 심각해? 아 잠깐만 지금 뭔 검색을 했네 지금 우정 쌓는 <웃음> 법을 검색을 했어요 지금 <웃음> 깊이 우정 쌓는 법 뭐라고 써있어요? 어, 우리 아빠 핸드폰에테 진짜 저렇게 하는데요 <웃음>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조성해야 한다 세속 오계의 교우이신과 오륜의 부모유신을 생각하시면 그게 뭔데요? 부모유신 <웃음> <웃음> <웃음> 유신 느낌으로 한번 갈까요? 손에 손, 손 잡고 떡을 <웃음> <벽을> 넘어서 <남아서 웃음> 맞추자. 아 진짜로. 아, 맞추자.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그리고 그거 다음 촬영 때 입고 오기 안에가왜 그래? 어. 안에 안에 입어? 아뭐 반팔 티 이런 아, 거 여기 밖에 입을 거예요? 진짜요? <웃음> <응. 웃음> 진짜? <웃음> 응. <웃음> 그꽤 <그럴 거> <웃음> 비싸일 텐데. 그러면, 그러면. <웃음> 커플 반스 사고 다집 위다 입죠. 슈퍼맨 맨키로 다가 <웃음> 난 막고 없어. 나, 나 가능해. 나, 나 가능해. 나한때라면 나 가능해. 가능해. 아니 여기 강남이에요, 여러분. 찍혀요 그 아, 그. 그게 좋은 거지. 강남이라 가능한 거예요. 야 왜? 경찰서 안끌려가요 경도는 패션이지. 아, 그러면 진짜. 슈퍼맨 당장 그러면 슈퍼맨은 뭐야? <웃음> 아니면은 거꾸로 이렇게 팬티 머리를 쓴다고? 그거, 그거는 잡혀가요. 아 그건 그거는 잡혀가요. 그건 슈퍼맨도 안 돼. 막 그건 싫다. <웃음> <웃음> 커플 지 맞춘 다음에 인생 메이커죠. 오. 오 팬티 좋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집착해 팬디 집착하네. 갑시다. <웃음> 가자. 무너겠는데. 어? <웃음> <웃음> 근데 날이 너무 추운데 어디 가서 양꼬치에다가 소주 한잔 할만해. 몸을 좀데킬고 가자. <웃음> 어묵탕에 소주도 좋고. <웃음> 어 좋다. 어 좋다. 컵볼치 맞춰 갑시다. 저기 시장이 있던데 시장 쪽 가면 그런 거옷 같은 화면 거, 거 없나? 어 좋다. 시장은 시장 그 영동 시장인더라고요. 그 영동 네. 고추 있거든요 거기. 네. <웃음> 영동. 영동 전통 시장인데 거기서 한번 구해 볼까요? 가자. 근데 거기 옷 같은 거 팔지 모르겠네. 시장을 살려야 돼. 시장을. 아, 어, 나 아끼고 어, 뭐, 싶은데? 보여어 볼까? 어까오 야. <웃음> <웃음> 어, 가면 돼. 야, 우정이다. 사랑해. 혹시 이맛이지 사랑해. 이 맛이요. 힘놓가야 <웃음> 됩니다. 오케이. 왜? <웃음> 네. <웃음> 어, 왜 자꾸 오래로 움직여요? <웃음> 근데 아까 양말팬팅 <웃음> 파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옷 같은 것도 있긴 할 거야 아... 육덕 등심? 왜그러왜 <웃음>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 육덕 아, 등심이 있는데? 어. 육덕 등심이야 육덕지 서로 등심 안 되나봐 들어가보자 음. 아, 여기 한우가 유명한가봐 네. 네. 여기 한우 좀 한우? 네. <웃음> 저 옷을 팔게 안는 애는 아직 안 보이네 네. 그러면 형 저희 우정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드 타러 어때요? 타러? 사타, 사타모이사타모이 사탕. 느낌. 어, 가위볼래? 해볼까해볼까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촬영 괜찮은지? 아, 어. 촬영 괜찮은지? 재밌네? 아. 뭘 봐야 돼? 사랑혼을 봐야 돼. 뭐 누가 어떤 아, 네. 걸볼수 건가요? 우정혼 이런 게 있나요? 손을 놓는데? 오우! 우정는 네. 우리 내세 네. 코드가 잘 맞는지 네. 각자 세 장씩 뽑아보세요. 아, 오. 너무 허지럽다 이거. 난 근데 이럴 때꼭 끝에 있는 거세장 뽑으면 얘가 나쳤다봤어 서치법. 아, 그럼 이제 이분부터 네. 어, 자기는 우리 넷은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을거 같아요 오 어, 오 어. 그리고 SDB. 내가 항상 주도권을 지고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는 친구처럼 만나서 진한 관계를 연결을 하는 어, 그런 인연이다 이렇게 <웃음> 맞어요자 네. 이제 이분은 자, 이건 마법사거든요. 그래서 재능이 엄청 많은 사람. 오, 재능 많죠, 재능 많죠. 다재가능한 사람. 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나신지 얼마나 됐어요? 한 5개월? 5개월? 네. 요새 조금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대요. 불만 이 있어. 있어? 누가? 자, 무말안 했어? 말했어. 물도 있습니다. 네, 다음. 자, 그리고 여기도 나도 주도권을 좀 주고 가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외로움. 어. 어 근데 촉이 엄청 빠르대요 어, 어 촉이 빠르긴 해요 자 그리고 위초고 네. 위초고 이제 이분은 <웃음> 격이 엄청 급해요. 어, 급하고 맞아. 뭔가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오. 또 항상 일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월등하게 구상하는 게 오오, 계획력이 좀 오. 있긴 하지. 지금 현재로는 뭔가 빨리 하고는 쉽지만 준비단계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오. 시점으로 보고 네. 자, 네. 말고비를 내가 쥐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대장이야? 어. 제 나이가 제일 많아. 자기가 좀 대장 역할 하는 걸로. 오. 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장. 네. 네. 감성적이고 되게 마음이 여리여리한 사람이라던가 네, 실제로 여리긴 하죠 네분 중에 제일 여자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아, 어, 그런 게좀 있대요 뭐, 뭐, 엄청 감성적이래 이네 사람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러면 중재 역할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역할 카드가 이게 칼도 되게 많거든요 오. 근데 한 장도 안 나왔어 여기 하나 반지 한장 나왔거든 어. 그럼 영준이가 칼을 꽂나요? 그건 아니고 약간의 <웃음> <여전의> 뭐, <웃음> 약간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뭔가 바꾸고 싶다든지, 음. 네 사람에다 트러블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동합으로 나와요. 근데 네, 네.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니요 그래서 여기서 조율을 잘하면 될것 같고, 아. 여기는 잘 맞추고 갈것 같아요. 기타, 전 너무 좋은 좋아. 거 아니야? 예, 예. 다좋 반짝반짝 흉 아름답게 비치. 아, 너무 좋다! 올해 구독자 100만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결혼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주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땠어요? 아, 나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일 이유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 나 이러면 별로 현혹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네. 좋은 말을 들으면 사실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웃음> 야, 여성스러우네. <웃음> 나 감성적이네. 아, 감성적이네요. 상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웃음> 그... 근데 좀 그래 보여.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불만이 있다는데? 뭐, 뭐, 뭐, 뭐, 어떤 뭐, 불만 있어요? 소주 안 먹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 <웃음>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웃음> 그러면 뭐 다음 어디 허블트 맞히러 가는 건가? 그래, 네. 오케이. 이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다, 다, 다. 아니, 형, 따라 따 아니 이 왜? 불만 가진 친구 로 따라봤다. 불만 있네 불만 있는, 불만 있는 그런 거린데 저거? 야 불만대로. 연관 연동이 뭐지? 야 연동이 떨어지자. 아떡볶고가다 떠들려 저희. 뭐라고? 아하 영동우류야, 영동우류. 오. 영동우류. 영동우류. 영동우류. 영동우류. 무승이 네, <웃음> 하고 있었네, 나. 그니까. 우리를 어. 위한. 예. 그럼 하랑 가봅시다. 네, 느낌이 좋아? 커플티, 커플티, 커플티.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 애기 어때, 애기? 어, 그어 우리 귀여운데? 준호 형 2세를 그려서. 어, 어, 귀여운데? 제가 서양인인가요?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아요? 또 서양분이랑. 네, 모르죠, 수 모르죠, 있을지. 모르죠. 약간 이런 특색 있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할 거면. 아, 근데 안니겠네요 왜요 왜? 픽셀이 너무 깨졌어요. <웃음> 그건 맞. <웃음> 그건 맞습니다. <웃음> 애기, 애기 팔이 <웃음> 픽셀이.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우리. 괜찮은데? 야, 야, 이거 뭐야? 사장 채 느낌이 이 이거 안성거이쳤데 야야 이거 입고 이거 국밥 소주 <웃음> 하면 쟤 이거 이거 이거 이 되게 달라하자1일만 오천 원인데요? <웃음> 야 이거, 이거 맞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진짜? 1일만 원인데? 이거, 이거 너무 비싼데? 악세 <웃음> 깜자 깜짝! 저기 저기 났어. 아저 친구들도 있어. 어? 어? 어? 야, 이거 2만 5천 원이야. 이따. 2만 5천 원이라고? 더 가자. 이따. 이거야 이거야. 이따 나 지금 표정을 또 맞아 어못 다니네. 어야 좋다. 그거는 춤박들 스타일이 아닌데? 아 네, 저희 저희 스타일이에요. 아, 일부러 네. 이거를 네. 입고 싶어가지고. 네. 네. 아 이거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요? 느낌 상당히 <웃음> 있는데? 나도 올려. 응. 따스거 그리고. 어그죠 느낌이 있죠. 특유 소소같이. 아, 근데 멋있는데요 우리. <웃음> 우리 느낌 있어. <웃음> <우리 좀> 있어 <웃음> 이런 걸 국밥 먹어야 돼. 국밥에 소주 먹어 줘야 <웃음> 네. 돼. 사실 욕심이면 이런 거다 레이어드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만한 여유는 없으니까 <웃음> 여유가 필요해. <웃음> <웃음> 본인또 노래를 성공하시는거 <웃음> 자, 이런 말씀 드리게죄송해데저형들이 진짜 이분 진짜 아저씨 느낌 날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야, 게임 끝났다. 그림 나왔다. 너 나도 하실게. 가야 나안 가지. 안 가지. 부장님 그, 오세요? 아 같이 가, 같 가야지. <웃음> 재밌겠다. 경 경제 쌤. 한자 빌바다퐁. 빌바다 어이 다모나어 윤리 선생이요. 다 모였어? 쌤. 어이 투샷 섭취하나 화장실 절대 안 보내주셨는데 뭐라 그랬어 <웃음> <웃음> 어, 너희 다시 더라 풀톤 키라 이제 <웃음> 어. 진짜 어디서 본쌤같아 그 머리 높은 청각이 제일 잘 어울린 아예 가사 아 그래 <웃음> 사장님 픽이네 뭐라 그랬어 하 <웃음> 그러면 저희 계산할까요? 네, 네 합시다 네. 옷 입기 전에 사장님 여기 제가 쿨톤이 안 봐서 웜톤 없어요? 웜톤? 이랬더니 아 젊은 사람들이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입어야 <웃음> <웃음> 젊은 사람이라서 더 따지는 건데. <웃음> 아 이제 소주 한장하때일 바다 뽑 해야지 얘들아. 우리 스티커 사진 찍는 다 했나? 아 맞다. 맞네. 아그스샷아그스샷을하다 스티커 갤러리. <웃음> 갤러리. <웃음> 우리 왜, 왜. 당구장 가야지 다음 급 날. 그거 연변 사피 아니야? 야,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로 와도 되는 게야 <웃음> 아니 우리 옷부터 벗자고? 어, 어, 어, 아니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 야, 부끄러워 다 가져봐 이 옷부터 벗자고 옷부터 오프터 스쿨 <웃음> 우리 안옥에서 게는데 하나 아니야 그냥 카메라 들어가 그래. 카메라 들어 <웃음> 아니 나 지금 미치겠네 <웃음> 너왜 갑자기 이렇게 체크해야 오왜 옷을 입에 벗벗 안으로 들어가면 좀 벗잖아 안으로 들어가면 왜? 벗잖아 원래 우리받아거시그랭이가요야 <웃음> <웃음> 이렇게 는데이게 뭐 사진 한번 봤지 뭐아 좋아 좋아 좋아 야 깜깜하게 이걸 왜 가려놨어 아 이거 가려야 돼 가려야 돼왜 아, 가려놨어 쪽팔리다고 이아 쪽팔려? 야막 100만은 자신감이야 자신감은 가져야지 <웃음> 시끄러우니까 닫자 이로할가이거좀 시네 오늘 이걸안 아, 아, 나와? 표정 아, 아, 표정 좀 오, 약간 충만 아 뭐야 이게 뭐 찍힌 거 같지? 아 살편되어 살편되어 지킨거가 어? 어? 이거? 내리 내리 내리 내리 내리 내리 내리, 내리. 내리, 내리, 내리. 머리 씌워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사다겠네다겠네 아, 아, 엽... 아, 잠깐만 이거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있 여기 와아 우리 곧 갈까? 아 어, 우리 멋있는데 진짜? 아니 다 잘생겼어 오 진짜 다 잘생기게 나왔어 아니 근데 옷이 예뻐? 어, 옷이 예뻐 어. 진짜 옷이, 옷이 예뻐 옷이 날개네 야 날아보자 오, 오. 우리 이제 가야 돼 여기 앞에 응. 아. 오, 몰라. 몰라. 줄 서있는 사람 많아가지고 우리 벌라고 줄 서있네 아니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어? 여기 끝이야? 유시 하늘아 좀 밥을 숙소하러 가야지 아 그러면 됐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뭐 뭐 있지? 걱정했었는데 마침 또 시장에 이런 복이 있다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또 추억을 남길 수 있지 않나? 맞아, 맞아. 영동시장 여러분도 가보시고 어. 영동이 부족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정 많이 싸우세요 네 연초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연초 필까요? 어케이 잠깐 나빠요 나쁘저자 다음에 보자 아 보자